공규야, 그냥 밀가루 맞자 난 차라리 이렇게 있파바 밀가루 맞는 게 나을 것 같아 방송 분량을 생각하려고 그런데 순간아, 우리 못 움직여 어? 너도? 나, 나못 움직여 좋지? 너 솔직히 좋지? 아니 아니 아니 왜? 나 너무 찾고 싶어 지금 아, 오, 너 원우한테 터치 당했어? 나 미쳐버릴 거야 터치, 터치 전까진 이거 해 되는 거야? 어아 말해주지 아깝다. 지금 터치 안된 사람 누구누구야? 우리 다 터치 됐어 아, 형 이거 <웃음> 도망가지 말고 원우 형이 나한테 올때 뿌릴 거야 그냥 그래 나 터치 됐는데 아니 나안 됐는데 나밖에 너, 안 됐어? 너, 그럼 둘이 가야 돼 그럼 둘이 차려면 돼나 근데... 터치 됐어 아 됐어? 나밖에 안 됐어? 밖에 안 됐어? 됐어? 너가 주인공이야. 빨리 넘어께. 너가 너가 주인공이야. 미싸추. 너무 개사. 물컵에다가 물컵 가져가. 물컵 들고 와서 원은에 너 잡으려고 하면 그냥 물에 뿌려, 뿌려버려뭐 이걸 들고 가라고? 나, 나 이거 물통에. 물통에. 너무 찾고 싶은데. 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아, 우리 세명 다 잡았어. 또 우시한테 못 잡았어. 우시 형이 원블 터치 챌린지 할거 같고 챌출 이거 하면은 또 다도 망가 준이 준이는 어, 주니, 다쓴 거고. 걔한 번밖에 못 쓰니까. 아,가 준영이 재웃겼어 내가 식기통 기다려야 돼. 아이더스 게 아이더스 게 식기 기다려. <웃음> 야, 그냥 우리 지금 쉬다가 15분 때는 어차피 타옥이랑 아이템 다 못쓰거든? 네, 그때 잡자. 그때 잡자. 이게, 이런 작전이 필요해. 응. 야, 근데 번호는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번호야, 너 빨리 갔다 와. 가자! 하야 돼. 아, 뭐야, 너 다시 시작일래? 난신한줄 알았지. 아, 아니야, 뭐야. <웃음> 시간 없어, 시간 없어, 형. 물안 먹고 가야겠다. 아, 이제 힘들어. 요 어차피 원우는 늘어쓰고, 후지잘쓴거이고저 그냥 쉬고 있을게요. <웃음> 우지도 어차피 잘 도망갈 거야. 구류이 사기를 잘안 치는 팀이거든요. 응? 꼭 이겨가지고 정의 구현을 하고 싶어요. 됐죠? 얘들아, 날 찾아줘. 난 여기 이렇게 있잖아. 야, 야 너왜 능력을 안 써줬어 한 시간 때. 뭐, 나 잡혀 있었는데. 난 그래서 어? 몰랐어. <웃음> 한 아니 시간이 때... 아니라 그게 직접 가야 된대 그쪽으로. 원거리가? 어, 직접 거의, 거의 가까이 가가지고.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렇구나 야, 알겠어. 어. 몇명 남았냐 걔네? 나 여덟 명 잡아가지고 한 명만 돌아다니고 있고. 아 그래? 감독님 나랑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안에 있었어. 난 지금 3의분량이다 여기 있을 거야 거의 다. <웃음> 마지막 분량 그래도 밖으로 나왔네요. 감독님 저희 벚꽃 구경좀 할까요? 이 시간 틈타서. 진짜, 저진 아, 집에만 있었거든요, 진짜로. 아, 나막 중이로 막, 막 사투 버리고 막 하다가 딱 왔거든. 그래서 와, 나 진짜 너무 힘든다 이거 갑자기 보는 저기서 그래서, <웃음> 와, 와서 갑자기 와서 앉아 이렇게. 내 위에 앉아. 그리고 와, 안 움직여. 동이면 가자 자자. 이것만 먹고 집 바로 갈게 진짜. 음. 준영이 대탈출이야? 음. 경찰들 풀려야 하나? 난 내가 자, 내가 터치 해놨으니까 풀리지. 언제 풀려? 한 5분 뒤에? 5분 뒤에? 그럼 좀 빨빨리 다녀야겠다 <웃음> 경찰 여기 있나? 없네 너왜 여기 있어? 잠깐만요 어, 종동이형 가자 야, 찾자 이것만 먹고 바로 갈게 음. 너왜 여기 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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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왜 왔어? 아니, 왜 움직여? 아, 아니. <웃음> 아니... 10분이 지났어 아, 1 0분 지났어? 놀, 놀, 놀리려고, 놀리킬려고 왔니? 놀리려고, 우리? 놀리려 왔네 여기 들어가면 <웃음> 돼, 그렇 와, 애들 진짜 아니, 과자 장 먹다 뭐, 먹다가 <웃음> 형 모이장하냐 <맞아. 나도, 웃음> <웃음> 너는 그걸 들고 왔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뿌려 <웃음> <웃음> 야, 내가 안뿌서서못 잡은 거 알지? 아, 어, 알아, 알아 야, 민규야 그거 하나씩 들고 <웃음> 들고 있어라 <있잖아. 웃음> 아, 진짜 어이, 야, 마지막 전쟁을 하러 가자 여기잖아 없어 없지? 딴데 갔나 봐아 혹시 형이 아까 음. 거기 있다고 했어 어디? 그러면 명호 아까 10번 참고? 10번 10번 가자 여기서부터 이제 입장이 안 되는 거잖아 아예 어 <웃음> 얼굴 한번 먹고 주, <웃음> 맛이 갔는데 맛이 갔어 너 <웃음> 지금 <웃음> 나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거다 올라갔어 내가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 여기로 어떻게 가지? 컴온! 담소나 나누자. 음, 아 사실, 어, 나는 여기서 형을 잡는 게 불가능하고. 어, 여기 있어, 있어, 있어, 여기. 야, 승아너열기와 왜, 왜, 왜 갑자기 됐어, 승아 싫어. 잡기 싫어. 미안해. 그냥 싫어. 싫어. 엎드려 버려 가지고. 야, 그냥 얼굴에 뿌려. 어? 어? 미안해. 우리 어쩔, 어쩔 수가 없어, <웃음> 형을 이렇게. 미안하다. 생각해. 그래, 뿌려. 준이 엉덩이를. 야, 엉덩이 안 되지. <웃음> 엉덩이 안 되지. 아니야, 내가 준아, 나, 내가 그냥 너 다, 다 적셔줄게. 어, 지금 잡혀있을 때, 거기 숨어있을까? 쓰고 쓰고 아까 감독님들 근처, 거기. 그 자리 괜찮던데. 다 적셔줄게. 아, 그래? 이리 <웃음> 아, 가까워. 손말로 가자. 얼른 가자. 야 이거는 솔직히 다 젖었다. 운준이 일어나자.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번 확인하고. 어, 확인 어, 아니, <웃음> 아니야. 그한건데 나갔어. 다 아 젖었다 <웃음> 어 이런 거면 뭐다 젖었네 <웃음> <그래. 웃음> 아그건보 <아니, 웃음> 그러면서... 잡았어 호시 잡았어? 호시 잡았어 아 어, 지금 준이 잡았어 누구? 준이준이 잡았어? 어 호시 형은 잡았어? 호시 잡았어 야 우리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할수 있어 야나 진짜 어 잡았어? 너? 응 잡혔어 아, 너 기수 썼어못썼어아 네. 그래? 우리 기수 다 써버렸어 버텨야지 뭐 이제 나 차마 안에 쓴거 있어서 나도 그랬어 아나그 진짜 좀만 버틸걸 차라리 감독님 그쵸? 그냥 그러니까 오래 그냥 거기 있을걸 아쉬워 아쉬워 그래서 지금 잡히면 그냥 끝난거야 아 나는 어어가 5분 남았다 해가지고 현재 7동 28동 근처에 쥐들이 숨어있습니다 누가 알려줘? 숨어 알려줘. 아나 이거 아 진짜 너무하다 <웃음> 저쪽 카메라 저쪽 찍으신다 경기 원래 계속 계셨어 아저쪽을 찍으셨어 아 <웃음> 이쯤 되면 이제 그지들한테그물가로 맞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웃음> 오케이, 5분만 기다리면, 우리 팀은 1이 나옵니다. 얘들아, 여기 확인해 봤어? 아니. 17번 근처를 했어, 17번 근처. 17번 근처면 17 여기 어딘가인데? 어딨냐 도나 돌아가 보자. 나도 어. 나도 끝났다고 끝났다고 하고 앉아서 도 나도 나도 나도 앉아 있다가 그 공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Q. 음. 음. 마우스 버스터즈 종료하겠습니다 야! 잡았다! <웃음> 잡았다야 <끝난 거> <웃음> 저거 무슨 가이야? <거> <웃음> 제한 시간 3 0초 마우스 버스터드 종료하겠습니다 <웃음> 끝났대! 모이자! 어, 민규야! 원우 형 왔다. 싸봤다 아, <웃음> 아니야? 이거 <웃음> <그거> 무슨 짓이야? <웃음> <웃음> <웃음> 예! 아, 당당히 나왔습니다. 아. 야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재밌으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죠. 우리 세팀이 정말 최고의 스케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G 팀이 이겼습니다. 예! 저희 G 팀에또팀 이름이 또 있어요. 어 G 팀 이름이 뭐예요? 어. 저희는 장난 아니 G. 장난 아니 G. 장난 아니 G. 아 장난 아니 G. 어 우리가 이겼? G. G. 너희는 첫 G. G. 저희는 코드 네임 있었어요. 미스터 질레트. 질레트? 질레트요? 미스터 빈네터 아 근데 그 이렇게 되면은 벌칙을 어쨌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각이 있어요. 뭐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네 분의 쥐가 어, 바스타즈를 한명한명 푸지 막 귀찮게 때려야 되고 나 아, 너무 근데, 그거 싫어 너무 야. 귀찮게 다 하고 싶었는데 너 이렇게 어. 형들을 생각해 주는 어, 거구나 어 형들 힘든 거 싫어 그래서 우리 네. 중에 좀 간추려서 <웃음> <웃음> 그분들만 몰아주기 어좀 몰아주는 <웃음> 네. 게 어떨까 저희도 아홉 명 이렇게 다 이렇게 그쵸.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너무 네 맞아요 네명으로 간추려서 받기로 맞아요. 할게요 네. 그럼 그네명을 어떻게 뽑을까요? 게임을 통해서 제가 그럼 원하는 게임 을저아 그럼요 쥐님 마음대로 하시죠 네 그러면은 뭐야? 잘했어요! 뭐야? 잘했어요! 저도요! 자, 누가 늦었죠? 승관이가 늦었던 거, 거 같은데 안 늦었어요? 아, 여기 안 보셨어요! 저 하고 나서요! 여기 네 명이 우르르했어요가위바위 아, 가이 진짜요! 여기 네 명이 우르르했다고 아니, 진입이 판단하세요! 아니, 진입 말입, 진입 말이곧 법이야! 진입 말이곧 법이야! 저요! 진입 말이곧 법이야! 저요! 아, 뒤로 아, 아, 아, 아, 아, 늦었어요! 어야 이게 너다 너다 너다 너다 너다 아니지 <웃음> 아니 너야 근데 <웃음> 아니지야 아니 솔직히 아니, 너야 야 이거 방금 너무 느렸다너 <웃음> 절로 가있어 어, 잠깐 다가 빠져냈어요 주지가 선물은 무슨 무슨 게 게임. 게임스타 한 명씩 과일 이름 소... 말해 그래, 그래. 아, 과일 이름 대들 뭐 하는 거야 과일 이름을 못 대면 이제 탈락이 어못 아, 대면 된다는 거야 아, 3초 안에 3초 안에 빨리 가야 된다 자 네. 시작 자 파인애플 딸기 멜론 사과 바나나 귤 키위 두리안 천 o 양 소박, 드래곤 으로 n Ruch. c o 컴온 m r Human Balloon. Mr. Human Balloon. Vindette. Vindette. Vindette. Vindette. v i 게임 e t so, t e Vindette. v i n d 게임 스타자펄치 <웃음> 일루와! 일루와! 나에게 <웃음> 무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거 할까요? 학교에 가면 할까요? 승관님부터 하겠습니다! 5, 6, 7, 8 학교에 가면 구룡대도 있고 학교 가면, 학교, 가면 구령대가 있고 학생도 있고 학교에 가면 구룡대도 있고 학생도 있고 차도 있고 학교에 가면 구령대도 있고 학생도 있고 자도 있고 실내화도 있고 학교에 가면 구령대도 있고 학생도 있고 자도 있고 실내화도 있고 책상도 있고 학교에 가면 구령대도 있고 학생도 있고 자, 자도 있고 실내화도 있고 채승철도 있고 미스^^ 아! <웃음> 컴온, 컴온, 미스터 컴온 야준호 구령대를 다 말했는데 구령대가 뭐야? 아, 아니 구령대 그, 알지 그, 그, 그 운동장에 그... 교전 선생님이 어, 이렇게 어, 얘기해서 어, 교거 교단 교단 교단, 교단, 교단 교단? 우리는 교단이 라고 아, 거기 구령대 그렇 구령대 알지 자, 어, 이제 나, 마지막 우지가 좋아하는 랭몸 게임 꿀바날로 하는 게임. 게임. 게임 게임 스타트 빠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미스터! 그러면 살짝 정리를 해서 잠시만요 여기서 몰아가기 또안 됩니까? 안됩한 한 명이 네대 맞기 어, 어, 동서남북, 동서남북, 네. 동서남북,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 동서남북 진짜 한 분만 이요 어. 진짜 한 분만 한 명이 한 분만 연속으로. 한 명이 야, 네대 맞기 어다가줄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전혀 전혀 나만 아니면 돼요 나 래로 나래 나만 아니면 돼요 동서남북 어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한명한명 우리 네 명이 우리 좀쪽 왼쪽 나 이쪽에서 고민하고 오뭐 할까 뭐 할까 뭐 게임? 좋은 게임 있는 거 투표 받습니다 좋은 게임 투표 플레이 합시다 투표 아, 플레이 하자 넓게 더 넓게 더 넓게 더 넓게 더 어제 넓게 더. 오렌지 게임 어때? 오렌지 게임 아, 아 너, 오렌지 게임 근데, 좋다 근데 안끝날거 같지 않아? 한번 웃기게 한번 해봐 어, 그런 거네 재밌게 아니 웃겨, 근데 대신 웃겨야 돼 진짜 커야 돼 오렌지가 정말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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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뭐야 아니 안졌잖아 아니 도만하는거 원래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렘> 아니, 아니, 거 원래. 오, 아, 오렌지 오면,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 다시 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 포도 오렌지 오, 오렌지 오렌지 네 오렌지 포도포도포도포도합도다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도포 보도 보도 을게요 맞을게요 에이 에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인성폴도폴도포도 폴더 폴더 잠깐 잠깐 도 잠깐 도 <웃음> 야 신고하니 신고하니 신 포도 포도 아그만하 잠깐요 잠깐요 이게 이게, 아, 이게 결정이 승부가? 안 되는 바람에 아, 다른 게임으로 가늠이 안 되네 다른 게임으로 아, 할게요 아. 네. 오늘 한본 경기보다 이게 제일 웃겨 이게 진짜 음. 포도 포도 아니, 다음 게임, 다음 게임, 왜? 다음 게임 왜? 다음 게임 왜나 이어 왔어 다른 빛나.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자 진짜 마지막 게임으로 네 아니 무슨 포도가, 포도가 이렇게 더 무슨 거의 지금 우도처럼 커졌어 아, 네. 세븐틴 노래 곡 제목 어곡 제목으로 곡, 제목을, 제목. 제목을 빠르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야 진짜 너무 웃기다 타이틀 다 하죠? 에 들어간 곡다 가능합니다 3초 안에 말해야 돼요 시작 아나 만세 이 잼잼 예쁘다 아, 나이스아나나이스 어! 나슈...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나이스는 근데 지 여기서 타 바로 맞는 거지? 아, 아. 가랑개비 어, 아그 하겠습니다 우리번뜨겁다가이잖아락 헬로 Five, s i 파이어, 크레이지 럽, 엄지척, 날 수고가라. 오케이, 2 1아 이거 맞아야 된다.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동이야동선한복이야야야한대더야이 여러분 인절미 주문하신 분. 네, 인절미 주문하신. 인절미 주문하신. <웃음> 아니 도겸 씨 아프진 않으세요? 아니, 아프진 않아요 그래도? 나 어때? 얼굴 어때? 야 멋있어 멋있어 토시오 같아 어? 그 멋있는 어? 거야? 어? 야, 너 지금 되게 멋있어 <웃음> 농구 뺏! 오 좋았네 매너 있었어 어떻게 오랜만에 이동 속공 한번 가요? <웃음> 자 마지막입니다 고생 많았다 <웃음> 고생 많았다 어디 원해요? 옆면? 앞면? <웃음> 내려 찍어주세요 <웃음> 야도겸아가운데 서라 아. 아 오늘 빈대떡 반죽도 이렇게 직접 야 내가 미스터빈대떡인 이유가 있었네 미스터빈대떡 미스, 어. 미스, 미스, 미스, 빈대떡. <웃음> 도겸이가 주인공이네 오늘 어, 아 이제 도겸이가 다 했어 아, 진짜로 닉네임 따라갔네 닉네임 따라갔어 아나 오늘 진짜 이 게임 너무 재밌다 아 오렌지 게임이 제일 아, 재밌 게임 재밌으니까 다음 고잉쌤한테 이걸로 하자 오늘 도겸이 형이 마무리 해주세요 네. 네, 네 오늘 뭐 네. 이렇게 쥐를 잡아 봤는데 네. <웃음> 쥐를 잡은 건지 뭐 제가 빈대떡이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웃음> 어쨌든 자 이렇게 세븐틴의 대형 추격전 고잉 세븐틴을 참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우스 버스터즈 하면서 마지막 포즈 좋아요 약간 레트로 감성으로 오케이 오케이 마우스 버스터즈 버스! 토크 한번 해보도록 어, 호랑이의 토크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숨바꼭질을 진짜 잘하거든요. 예전에 그 LA에서 불 닦아놓고 숨바꼭질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냥 달려놨습니다. 드디어 이제 호시가 돈라이 이후로 한번더 터질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번에 롤리나이 2에서 쥐로 살기, 쥐랑 살기 했는데 전 지금 쥐가 됐네요 잠깐 두시간 쥐로 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어떤 큰 역할을 해주러 가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나큰 역할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고 싶어도 못 있어 이게 진짜 숙기가 생각보다 힘든데 내가 이게 난숨바꼭질이 이게 재능이 있었던 거지 난. 아 정말 나그 카트도 나 그거지, 자전거 그거 그것도 재능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그때 부스터하고 진짜 밀어주기만 했었어도 1등이. 애들이 제 생각하겠죠? 이거 제 몰카 아니죠? 호시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는 3주 분량이 지금 이 공간밖에 없지만 여기서 3주 분량 나온 보람 브람이... 고잉 세븐틴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주셔서 만든 콘텐츠 제가 이겨보려고 이 장소에 있는데요. 여기서 2시간만 버티면 저는 이번 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양말 중에서 검정색 양말을 좋아해요. 왜 좋아? 아니면 은 약간 패션에 대한 얘긴데 이렇게 검은색 양말을 이렇게 신으면 은 이번 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아 고민이다 지금 나갈지 말지 호시야 어떻게 할래? 안전한 길을 선택할래? 아니면 모험을 할래? 네가 결정해? 하 아, 고민이다 나도 안전한 길로 갈지 모험을 할지 안전한 길로 가면 너가 1등을 할수 있어 그렇긴 하지 근데 너는 지금 1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예능이야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좀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거야 3주 동안 그렇긴 하지 근데 그래도 너의 팀원들을 생각해 너의 팀원들이 세븐틴이 분량을 다 뽑았을 거야 애들 잘하잖아 재밌잖아 너 진짜 너너 너 가수야 너왜안 웃겨도 돼왜 자꾸 웃긴 걸로 그렇게 욕심을 내니 어? 진짜 너 가수야 너 그냥 이 게임 즐기고 이기면 되는 거야 그렇긴 하지 근데 네가 컨텐츠에서는 우리 세븐틴의 고잉 세븐틴이 왜잘 되는지 알아? 세븐틴멤버들 뉴트리에 쓴 거예요? 대탈출 아 대탈출한 거야 아, 나 굳이 안 나가도 되겠다 야 대탈출 썼대 나가지 마 <웃음> 알겠어 <웃음>